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 스테들러에서 나온 TRX 476 만년필인데요. 어,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약 6만 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6만 원대 형성되어 있고, 스테들러에서 나온 거의 유일무이한 만년필이라고 봐도되거든요 약간 쌍 가격에 나온 만년필 중에서 는 거의 유일무이한 만년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게요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일단은 삼각형 모양의 몸체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 몸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몸체가 생각한 모양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게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서 뭐 이거를 뭐지때좀 편하다나 뭐라 뭐라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 일단 그리고 테일 부분에 여기 이렇게 어 스테들러 놓은 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스테들러 스테들러 이렇게 스테들러 만년필이라고 젊머니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립부분을 보시면 클립부분은 상당히 좀 특이한 모양인데요 클립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네모나게 각진 모양으로 이렇게 어 팍팍 파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라서 그냥 뭐 망가뜨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그 다음에 스테들러 위쪽에 보시면 스테들러 여기 로우가 박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볼게요 안쪽을 보시면 촉을 보시면, 촉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1 f 닝을 샀거든요. 1 f 닝을 사가지고, 상당히 얇은, 얇게, 얇게 제작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스테들러 로그가 또한번 박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지금 비염이라서 말이,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뭔가 잉크가, 잉크가 뭐, 뭐랄까, 착색된다고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 아, 어,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안쪽에는 안 보이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립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립존은 약간 둥글게 색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리감에 대해 서 설명 드릴게요. 피리감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또왜안 나오니 항상 이게 문제라니까요 잉크 필압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기감은 어, 사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사각사각거리고 그 다음에 필압에 따라서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이렇게 굵히셔도 되고요 네그 다음에 넘어가서 <웃음> 제가 지금 여기 조금 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봉사활동가다 와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웃음> 네, 조금 저는거 조금 이해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어, 어, 아. 피해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피해같은 경우는 사각사각거리는 뭐 피해감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어, 일단 어, 그리고, 촉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에 일단 연성과 영, 그러니까 하드니까, 하드니까 소프트님의 중간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드니까 소프트님의 중간사이, 소프트님에좀 가까운 하드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조금 피압에 따라서 이렇게 피압을 주실 때좀 편하게 주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지금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잠시만요. 땀이 묻어가지고 안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컨버터는 동봉이 안되어 있어요. 컨버터 동봉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사셔야 되고요. 컨버터는 따로 사셔야 되고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제국이기 때문에 국제국이기 때문에 어느 컨버터 사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그리고 요 안에 <웃음> 항상 제가 그때 멍청한 짓을 한번 했거든요. 요 안에 미니, 미니콘, 그, 미니콘 커테리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 요만큼 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뒤집고 이렇게 한번톡 해주셔야 나와요. 한번톡 해주셔야 나와가지고. 그거를 안 해주실 경우에는 저처럼 미니콘 컴버터를 쓰다가 나중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아, 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파완이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만 여러분 안녕.